주식은 흡사장사와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장사에도 경기가 있어 잘될 때와 안될 때가 있고 때론 초차가 경력 십 수년의 장사꾼보다 돈을 더벌 수도 있으며 때론 망할 수도 있고 재기에 성공할 수도 있으며 부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보다 더큰 돈을 벌 수도 있고 장사를 통해 꿈을 이룰 수도 있지만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딱지와 과자를 파는 것도 장사요. 땡볕도 위속 1톤 트럭 가득 과일을 싣고 동네방네 떠돌며 파는 것도 장사요.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수를 더욱 비싼 안주와 더불어 파는 것도 장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루라는 시간으로 이분들께 서로의 직업을 바꿀 기회를 만들어 봅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문방구를 운영하시던 사장님이 1톤 트럭을 몰고 나가 트럭에 쌓인 수박을 동네 주부들을 상대로 장사를 합니다. 기존의 1톤 트럭을 모시던 사장님은 고급 술집의 사장님으로 비즈니스 접대를 합니다. 고급 술집 사장님은 다시 아이들을 상대로 딱지와 과자를 팝니다.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실패 확률이 높을까요? 아마 인간의 근본적 욕심으로 인해 자신은 틀리다며 다른 분야에서의 성공을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초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만 장사를 하셨던 사장님은 주부 구단의 가격 깎기에 즐거시며 1톤 트럭을 모시던 사장님은 비즈니스 대화 시 수박 이야기만 할 것이며 고급 술집 사장님은 아이들에게 안주로는 쥐포보단육포가더 좋다 말할지 모릅니다. 우습게 비교일 수 있지만 과연 오랜 세월 자신의 생활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몸에 배인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몸에 배인 전문성이란 자신이 살아왔던 생활습관, 환경, 성격, 대인관계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양심까지 포괄적 형태를 말합니다. 돈과 지식만으로 장사를 해서 성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식에서의 전문성이란 무엇일까요? 주식을 처음 접하는 주식 초보들의 질문에 친절히도 답을 주기 위해 자신의 전문성을 내세우며 책도 출간하고 기술적, 심리적 분석, 대세 상승 시점 포착 등등을 운운하며 신문, 잡지, TV에 나와 혹은 유명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1위 하면 100% 일이 됩니다를 말해줍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원금은 당연 돈이 되겠지요. 실패자들은 대부분 돈과 지식만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옵니다. 지식과 돈을 단지 전문성이라 착각하며 성공을 예견하기도 하지요. 제 아무리 차트 분석을 잘해도, 제 아무리 경제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있다 해도, 제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주식이란 장사에서 수익을 내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 중에는 분명 가치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보다도 차트 분석과 경제 흐름을 읽는 능력이 뛰어난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장사를 위해 남에게 고개를 숙이길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사를 위해 밤낮을 잊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우리는 장사를 위해 더러운 바닥을 걸레로 열심히 청소도 합니다. 우리는 장사를 위해 뭐 같은 욕지거리를 먹어도 웃어줍니다. 3년 전두 사람이 장사를 시작했었습니다. 그중한 명은 저이고 다른 한 명은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저는 투자비 28만원을 들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제가 가진 전재산이었지요. 사실 저의 형님이 카드로 30만원 꺼내주셨는데 그중 2만원은 자신의 승용차 기름값으로 쓰신다며 28만원을 주셨던 거죠. 그렇게 보면 제 수중에서 나온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장사는 PC 수리업이며 변변한 가게 없이 집에 붙어있는 작은 방 하나를 개조한 사무실에서 출발했습니다. 장사를 하기 전 우리 집의 상황은 부채는 제 성격상 카드나 은행 대출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로 있는 집에 공과금 70만원 정도 밀린 것이 전부인 상태였습니다. 3개월 정도 밀리니 전기니 전화니 휴대폰이니 죄다 끊더군요 울만을 친구들 놀러왔을때 장인장모 뵙을때 부모님 모신날 등등 살기가 싫더군요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 얼마 되지 않는 공과금도 못 넣었을까 아무 일이든 할수 있는 나이였지만 공부를 조금 더해 보다 나은 직장을 잡아 부자란 생각만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제가 장사를 시작하기 전 저의 상황만을 간단히 올립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 제 친구도 창업을 했습니다. 1억에 가까운 투자금, 안정된 체인 사업으로 시작하였지요. 그 친구를 만나면 왠지 내 자신이 하는 일내 자신이 투자한 금액이 너무도 작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친구를 만나면 무척 쪽팔렸지요. 그 당시 한 가지 그 친구보다 내가 나아 보였던 점은 난더 이상 내려갈 밑이 없었던 그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고 다시 1년이 지나고 또 다시 1년이 지날 시점인 지금 제 이야기부터 하자면 아직도 월세이지만 조금 더 넓은 보증금 1 천만원짜리 월세로 옮겼습니다. 올 10월쯤 되면 전세로 옮길 만큼 돈도 조금 모았습니다. 1년 여전부터 노인네두분 계신 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 공과금을 대신 내드리고 있으며, 몇평 되지 않지만, 주택가 골목에 싼 가게도 하나 얻게 되었지요. 보증금 300에 월 20만원짜리입니다. 올마늘이 잠자리에 누워 가끔 재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늘 오빠, 나는 지금 뭐가 제일 좋은지 알아? 나, 뭔데, 마늘 내가 통닭 먹고 싶을 때, 내가 피자 먹고 싶다고 할 때, 오빠가 사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나,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10개월 만에, 투자원금 모두 날렸습니다. 먹는 장사가 아닌 자동차와 관련된 체인이었기에 고가의 장비들 그리고 월세 보증금까지 모두 날렸지요. 불과 10개월이더군요. 6개월 전 저의 가게에 들어와 3개월간 기술을 배우고 지금은 저와 같은 계통에 일을 하기에 자세히 알고 있는 일입니다. 3개월이란 시간동안 가장 친한 친구를 조수 아닌 조수로 두며 함께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10개월만에 1억 날린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를 요약하자면 남에게 머리 숙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허언된 계획을 말로서만 잘합니다. 분수를 모르고 사치를 합니다. 욕먹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용했던 자재나 책상 정리 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장사를 하기 전 자신이 하려고 하는 사업의 투자 가치, 투자될 자본금, 성장 잠재력, 손익분기, 가게의 위치, 인테리어 등의 사항들은 꼼꼼히 체크를 합니다. 위에 사항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감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장사를 시작하기 전 갖고 있었던 점은 사업의 투자 가치, 투자될 자본금, 성장 잠재력, 손익분기, 가게의 위치, 인테리어에 대한 걱정이 아닌 남보다 겸손하게, 내 분수에 맞게, 나사못한 게 소중히, 그리고 있네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주식 이야기를 장사에 빗대어 이야기할 차례가 된것 같습니다. 크게 성공했다거나 크게 망하지도 않은 제 주식 이야기.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느 분의 글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따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라 말씀 말입니다. 무척 동감이 가는 말입니다. 밥을 한술 먹고 두 시간 정도 낮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밖에는 아직도 비가 옵니다. 이런 날은 고추와 김치를 송송 썰어 고추장에 섞어 부침개를 부쳐먹어야 제맛인데 쩝! 제가 하는 일이 PC정비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일이 일인지라 주로 고객이 전화를 주시면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PC를 고쳐주는 일입니다. 덕분에 그 집의 분위기라든가 그집 주인분들과 대화할 시간도 많고 가끔은 서비스로다 커피나 과일 등을 주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도시 변두리 시골로 AS를 가게 되면 옥수수, 감자, 고구마, 배, 포도 등등을 사주시기도 합니다. 때론 갔다 온 신선한 상추와 오이, 고추 등에 밥도 배불리 얻어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지요. 아직도 우리의 시골은 훈훈한 정이 깃든 곳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고생스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래도 전 제가 하는 일참 좋아합니다. 또 이야기가 삼천포로 흘렀는데요. 제가 주식에 투자하기로 한 계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객의 집에 우선 가서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당연히 컴퓨터입니다. 요즘 집에 컴퓨터 없는 집 거의 없죠. 주식을 하는 분이라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컴퓨터 바탕화면에 한두 개의 HTS가 꼭 있게 마른이란 것이지요. 어, 이분도 주식을 하시는구나. 대뜸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 고객분들 중에는 자칭 주식 고수로 불리우는 분들부터 아이를 업은 아주머니까지 연령과 계층이 무척 다양합니다. 데이나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부터 중투, 장투자까지 골고루 계신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단골 고객이신 공공증권에서 애널로 활동하셨던 분의 집에 PC가 고장나 수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주식을 하시는 분이시기에 제가 올린 이 글을 읽고아그 사람인가 보네 라는 느낌이 들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마도 제가 주식을 하기 위해 저희 고객분들께 물어본 분이 20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분 포함과 개각층의 고객분들께 물어보았습니다. 의견은 다양했습니다. 대체적인 의견은 이러했습니다. 욕심부리지 마라. 은행이자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해라. 절대 여유돈으로만 해라 등등. 결심을 하는 데는 그리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작하기 전 나와 평생을 동고동락할 배우자 마눌에게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울 마눌, 강심장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선뜻 수락을 해주더군요. 술도 좋아하지 않고 노름이나 도박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이 증권을 한다고 했으니 그냥 호기심 반 기대 반이었던 가 봅니다. 다음날 주거래 은행에 가서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알뜰살뜰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고 그 당시 저에게는 거금인 500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프로그램을 PC에 세팅하고 모든 준비 완료. 아무것 없이 장사를 시작했던 나. 불과 2년만에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으리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거늘. 하지만 이러한 꿈과 희망은 첫기야 체계로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지요. 500만원이란 금액이 불과 며칠 사이 350만원으로 줄어버리더군요. 어느 분이 써주신 글을 읽다 무척 공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꿈을 꾸셨는데 자신이 투자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상패당하는 꿈을 꾸셨던 글을 읽고 무척 공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꿈이 꾸어질 정도로 마음이 무척 불안했습니다. 1개월을 기다려도 2개월을 기다려도 원금은 회복이 되질 않았습니다. 3개월쯤 되었을 때 그때가 아마 무게 5kg은 좋게 빠졌을 때였던가 봅니다. 주식을왜 시작했을까? 왜 내가 허황된 꿈을 꾸었던 것일까? 하는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군인 가족으로 보이는 분의 집에 PC 수리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두 명의 남매와 어머니가 계셨던 집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이 글을 보신다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집 컴퓨터 바탕화면에도 HTS라는 매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더군요. PC 수리를 하며 고객분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다가 그분께 투자 방법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분명 그분은 주식 고수도 그렇다고 여러가지 기법으로 투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 일반 가정 주부였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참 간결하셨습니다. 저희는 일년에 한두 번 매매합니다. 였습니다. 떨어지면 놔두고 오르면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나은 곳에서 판다라고 하시더군요. 그 집을 나오며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일까? 500만원이 금방 1000만원으로 그 1000만원이 금세 5000만원, 1억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조금 알겠더군요. 28만원이란 작은 돈을 가지고 처음 장사를 시작했었을 때의 마음가짐은 제게 이미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단지 주식을 시작할 당시 제가 가진 마음은 제 친구가 1억을 투자했을 때그 마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망설었습니다. 그리고 제어판. 프로그램 추가 삭제, HTS 삭제, 쇼. 프로그램만을 삭제하는데도 돈이 전부 날라가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그게 주식 시작 후 3개월째였습니다. 우선은 마음을 비우고 싶었고, 제가 하는 작은 일이지만 PC 수리일에 매진하고 싶었습니다. HTS를 보지 않게 되니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손해를 보지 않아 일단 좋더군요. 며칠 동안 야후나 네이버 등에서 종가만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오르지 않더군요. 그래도 마음은 이미 모든 것을 달건한 양 그리 조급해지지 않더군요. 그렇게 주식을 묻혀 두길 5개월. 드디어 5개월 만에 제가 목표했던 금액에 올라와 주더군요. 총 잔액 900만원. HTS를 5개월 만에 새로 깔고 첫 매도를 하던 날. 마늘과 생맥주의 치킨을 한 마리 시켜 먹으며 거실에 작은 상을 펴고 5개월 만에 마음껏 웃음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은 결코 재 생에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1년이란 시간동안 제가 매수 매도를 한 횟수는 단 5회뿐입니다. 지금은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총 잔액 2260만원쯤 됩니다. 번금이 500만원인지라 수익분이 발생해도 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모두 함께 묻어두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계좌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금액은 1 0원도 빼지 않고 한 종목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유한지 3주째 되어가고 있고요. 현재 마이너스 150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1년 전이었다면 오늘도 상표되는 꿈을 꾸어야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인지 그런 꿈은 꾸이지 않더군요. 올 10월쯤 원금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빼내어 그동안 알뜰살뜰 부었던 적금과 합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할 생각입니다. 물론 월세가 아닌 전세이겠지요. 백수나 다름없었던 제가 장사 시작 후 3년 만에 제 작은 꿈을 이제 막 시연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 글도 서서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보증금 500만원짜리 월세에서 1000만원짜리 월세로 옮겨가는데 꼭 1년이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1000만원짜리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데 꼭 2년이란 시간을 잡았고 지금 실현 단계에 거의 와 있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꼭 3년이란 시간이 걸린 것 같네요. 저보다 똑똑하시고 가진 것 많은 분들은 3년 만에 5층짜리 건물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500평짜리 땅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모든 일에는 순리라는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내가 가진 전문성 그리고 내가 가진 마음가짐 내가 가진 능력을 알고 있기에 전이 순리를 어기지 않으며 내 작은 수입에 내 작은 가정에 만족하며 노력하고 또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가장 즐겨보는 곳이 바로 실패담입니다. 성공담보다는 오히려 실패담을 더욱 자주 보게 되더군요. 3년 전꼭 28만원을 가지고 시작한 장사. 그리고 2년 전 조금씩 조금씩 모아 만든 내 주식 자금 500만원. 언젠가는 분명 저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집 장만하는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 성투하십시오. 노력함에 얻지 못하면 천행이요. 노력하지 아니하고 얻은 것은 불운이다.